안녕하세요 개코입니다 면방 유튜브의 게임플레이 아직 스테이크 문제가 있어 소리조절을 고르지 못하지 정말정말 양해드리고요 음, 오늘 2019년 5월 11일 토요일 개코 스테이크 퇴근하고 바로 간식 먹고 녹화를 하고 있어요 음, 역시 아침에 아무도 없군요 네. 아침에 없어? 사람이 어, 아무도 없는 것이고 <웃음> <웃음> 그래서 어, 이 노는 모습을 어뭐뭐 뭐 편집을 하던가 말던가 해서 어, 아 귀찮데 그냥 올려? 어, 올려야 될것 같아. 지금 보니까 말이야, 그리고, 어, 생방송 채널 중에 몬스터 헌터가 지금 시청자가 제일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어디가 제일 많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음, 나는 아침에 방송을 한다 했고, 하아. 밤 12시에 돌아오기 전까지 어, 이거를 뭐 1시간을 하던 어... 2시간을 하던 어 일단 아침에 했다는 증거물을 남깁니다 네. 분명 지금 시간은 오전 6시 3 1분이고요 어, 저는 30분 전에 퇴근을 해서 집에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헬다이버즈를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하면서 한번 게임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헬다이버즈라는 어, 특공대원 4명이서 어, 우주 각국을 어,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음 여기 보시면은 버그, 일루미닛, 사이버그라는 세 종족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음... 사람들끼리 엄청 나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우주를 진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사일 날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 요즘엔 대인전을 하지 않죠? 음... 요즘에 지구에서도 전쟁이 나면은 그냥 미사일 날리고 보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사일 날리기 위한 최소수 정의 특공대원들을 선발한 것이 이제 헬다이버즈인데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1대1 정면대결을 피하고 일종의 스페셜리스트한 어, 임무를 딱 바꿔서 그 임무만 수행하고 그 전투 지역을 이제 벗어나야 되는 어, 일종의 요원 쪽에 더 비슷한 군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버그, 버그하면 뭐 이런 일단 악의 무리들이 있고, 쪼무레기들이 있고 음. 일루미시라고 하면 이렇게 어, 칼라로 연결듯한단 이런 악의부리 세력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민주주의를 어..아주 싫어하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때려잡아도 시원찮을 녀석들인 것이죠 그리고 사이버그 얘네들은 색깔을 딱 보아하니 약간 검..고 빨간 이 빨간 눈깔 빨간거 무슨 상징입니까 공산 아니겠습니까 공산? 빨간색은 뭐다? 주적이다 적폐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네. 헬다이버 우리의 자랑인 헬다이버는 유럽 슈퍼 지구 군사력의 정교한 칼날이며 슈퍼 지구를 파괴하려는 불안정한 은하계를 임무를 수행하고자 일반 병사 중에서 일반 병사 중에서 자출한 <웃음> <웃음> 젊은이들이다 헬다이버는 부대의 상징인 헬포드를 사용해서 전장에 강화한다. 헬포드는 엄청난 속도로 대기권을 돌파하는 충격 흡수 튜브로 지상에 충돌한 후에야 탑승해 있던 영웅이 등장하는 것이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기고도 있고요. 무기고를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또지 멋대로 꼴리는것이어 선택해서 입을 수가 있어요. 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음. 아, 여성으로도 걸을 수 있고 음, 별 차이는 없어요. 살짝 살이 찌고 찌고 더란 것만 있을 뿐이지 어 그렇습니다. 무기고 무기로를 이제 다보시면 이렇게 가지각색의 무기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반에는 이것들을 전부 다 해금을 해야 된다는 것이 문제지만은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지 보여드릴 수 있다 그것을 자부하고 있기때문에 하... 아니 이게 지금 게풀 이게, 하... 이게 풀이 아닌데 이걸 쓰고 있었네 내가 <웃음> 아이고 세상에 이게 풀이 아닌데 이걸 쓰고 있었네, 내가? 음.. 그래요.. 이거를 어제 잠깐 놀때 자랑스럽게 쓰고 있었네? 이제 어. 이렇게 헬포드를 딱 탑승해서 브리핑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넓은 지역의 용암구덩이에 형성된 뜨거운 환경입니다 인근에 사이보그 거주 모델이 있어 사이보그 병력들이 대기중일 수 있습니다 주간에 투입합니다 태양이 높게 떠서 시야 확보가 양호할 것이며 착륙지점의 수송선을 요청하여 탈출합니다 라는 아주 간단한 말로만 하면은 아주 간단한 그런 곳으로 되어있지만은 어 전혀 그런 것이 아닌 미션이다 그리고 또 새로 나온 난이도 제일 어려운 난이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하느냐 음, 여기 특수 아이템 두개 아 하나? 그리고 주 무기 하나와 여러가지 스트라트 잼들 중에서 어, 중복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가지를 조합해서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임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밸런스가 유지되기 마련입니다 재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밸런스를 항상 어 맞춰지는 것이죠 음. 그래서 얘네들한테 어... 제가 이제 사이보그 적지력은 사이보그입니다 사이보그는 강력한 음... 중갑 이런 것들로 무장된 강철의 몸을 지닌 아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혼자서 간다고 치면은 어... 적들을 전부 다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L.A.S. 13 트라이던트라는 레벨 1부터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무료 무기를 가져가는 겁니다. 이 샷건과 유사한 무기는 레이저 카빙 기술력 진배의 기과물로 탄약에 대한 의존도를 거의 제거했다고 볼수 있어 더욱, 적을 더욱 쉽게 맞추고 싶을 효과적입니다. 맞추기만 하지 중과목 적들에게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스트라타잼 부스터를 가져갑니다 스트라타잼 부스터는 무엇이냐 모든 스트라타잼의 쿨다운 시간을 40% 감소해 헬라이버 병사를 위한 임금요청이정성되어스며 플레이어 사용하는 모든 스트라타잼의 쿨다운 시간이 감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쓰이는 일종의 스킬 에? 이 스킬들을 다른 게임으로 치면 이 스킬들 또는 혹은 어빌리티라 부르는이 능력들을 이 게임에서는 스트라타잼이라 부르는데 이 스트라타잼을 더욱 더 빨리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다 이 말이 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일단은 전기장 발생기랑요. 가끔 탱크가 나타난단 말이죠. 탱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음... 혹시 모르니까 아니야 탱크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음... 어떻게 할까? 어, 유인기를 하나 가져갈지 아니면 무반봉토... 아다다 무반동총을 무반동대포 이 소총이 아닙니다 무반동 무반동총을 일용 이거를 이렇게 한번 가져가보도록 하죠! 파르티온 여기서 임무 세 개를 하면은 파르티온이라는 행동은 저희 것이 되는 곳입니다 허아... 혼자서 과연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은 게임 도중에 누군가가 무료로 참가가 되기 때문에 저는 남들에게... 다른 헬다이버즈... 분인들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 홈블비 UAV 무인기 마크3로 할 거... 어... 성 유명을 하자면은... 이렇게 와버리잖아요. 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높은 난이도이기 때문이죠. 아야야. 야 아야야. 벌써부터 위기예요. <웃음> 이렇게 잠시라도 망설이면은 어? 죽어 버리는 것이에요. 해키로에서 뭐라고 합니까? 망설임은 곧 패배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움직이면서 어, 적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싸워서 때려서 이기는 게 승리하는 게 아니라고 싸우는가혹 피해야 하는 것이 이 진정한 승리로 가는 길이라고 이게 바로 그 게임의 표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아, 쟤네들이 그냥 뭐라고 샤블샤블 씹으라 탱탱브라 뭐라고 씹을 대던, 나불되던 총을 쏘던, 폭탄을 던지던 불을 나에게 어? 방사를 하던 말건 그냥 어? 신경쓰지 말고 어, 제할 일을 하러 가면 됩니다 네 그런 것이죠 여기는 샘플도 그냥, 그냥 저냥 받아먹고 유인신호기 이딱 보내주고 와봐. 와봐. 와봐. 와봐. 와봐. 와봐. 아이고! 아이고! 한 대를 맞으셨는데 그래... 그냥 이렇게 쭉 가서 신경쓰지 말고 어. 심심하면 저렇게 한번딱 쏴주고 어차피 혼자서 하면은 죽이지도 못합니다 죽여서 다 없앨 적들이었으면은 그냥 뭐 제가 아무런 소리도 없이 그냥 게임을 하겠죠 예. 얘네들은 근데 잡아야 됩니다 왜 제, 왜냐면은 그냥 잡을 수 있고 제 앞길을 방해하니까요 아이고 이 이렇게 한 명만 구하시면 됩니다요 예. 나머지는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인원수 관계없이 이 적진에 사람을 구했다는 거그 의미 하나만으로도 헬다이버즈에게는 숭고한 미션 완료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이죠 야 지금 시청자들이 아무도 없는데 정말 혼자서 독백을 잘하지 않습니까 개코 이게 바로 <웃음> 몇년 동안 짬을 똥꾸러 먹은 게 아니란 것이지 음, 독백만큼 정말 훌륭해 어 혼자서 뭐라고 씹을든지는 어, 듣는 사람들도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 사람 뭐라고 참잘 씹을린다 어...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거야 아마 음. 잠깐만 보자 지금 사람이... 사이보고 애들이 다 사라졌으니까 이걸 한번 쓰고 이렇게 탱크가 나타나는데 저 탱크 애들도 아, 저게 정보음을 딱 울려서 또 애들을 떼거지 막거지... 어? 그냥, 막, 쏟아 붓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이동해야 됩니다. 그냥 이거 쏴버려, 그냥. 아, 안 죽었네요. 저 바퀴 쪽으로 쓰면은, 장갑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정면이나 후면 쪽, 이쪽 똥꼬를 조준을 해서 발사를 해주면은, 한 방에 죽게 되는 것이죠. 자 탭키를 눌러서 저는 PC 기준을 예를, 어, PC판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여기 샘플, 이 플라스크 모양의 이 아이템들이 바로 샘플인 것인데요 샘플을 많이 모으면은 나중에 쓸수 있는 스트라테잼들의 이제 능력, 혹은 횟수, 사용 횟수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음, 레벨이 적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주, 예의주시하시고 꼭꼭 먹어주시면 어, 건강에도 좋고 인상에도 좋고 여자친구에 있는 도 좋고 엄마한테도 좋고 아빠한테도 좋고 그리고 누이 좋고 배부 좋고 다 좋은겁니다. 알겠죠아 음. 뭐라 저기 있다 막시으리데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입이 아프죠? 그냥 무시하고 가주면 되는겁니다. 네. 그 와중에 여기서 놓고갔던 블랙박스를 하나 갖춰 가고 그래서 대포가 대포로 쏠려고 <웃음> 조준을 시선을 저희에게 돌리지만은 그냥 이런 거북이 걸음같은 속도로도 녀석들을 어, 상대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좀 위험하네요 이렇게 될것같았어요 하여튼 <웃음> 조금 일단 일어나 안돼! 꼭! 그렇게! <웃음> 다! 죽여야만! <웃음> 속이 우려됐냐! 나쁜 새끼들 어떻게 저러냐 얘네들은 참 상대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잠잠해졌죠 어, 유인기를 썼기 때문입니다 저쪽으로 가자나요? 저쪽에 쿵쾅거리는 어그로용 건물을 설치해뒀기 때문에 어, 제가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작전을 수행중이더라도 쟤네들은 이를 꽉 다물고 눈딱 감고 니 할일 해라! 어,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공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니가 아무리 뭔짓을 하던 니가 술술 놓은 그 꽤 우리가 넘어가 주지 이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퀀스 같은 걸 이렇게 시작을 하려면은 왼쪽 오른쪽 위위아래 오른쪽 왼쪽 위를 쏴서 수리 및 포대 사격을 완성할수 있는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여기 있는 가방 하나를 옮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미사일을 발사시키는 시퀀스를 입력하면 되는 것이죠 어 방금 전까지는 굉장히 졸렸는데 혼자서 독백을 하니까 굉장히 말이 술술 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은 어 그렇게 일을 꽉 깨물고 못본 척을 한다니까 이런 말썽꾸러기 녀석.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제가 쓸수 있는 스트라테잼들이 보입니다 횟수의 제한이 있는 것도 있고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무제한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도 짧은 것과 아니면 시간이 긴것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지금 소환한 건 이제 험블비가 이제 드론이 있는데 이제 드론이 이제 이 지형에 있는 맵들을 파악해서 뭔 무엇이든지 다 보여준다고 아까 설명을 했었죠 아이고, 들켜버렸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말이 이제 필요 없죠? 그냥 도망치면 된다. 샘플을 먹습니다. 냠냠냠냠냠. 정말 맛있어요. 아요 이렇게 해도 안 죽잖아, 요 얘네는. 어! 어, 쟤네들은 아예 데미지 조차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큰 뚱땡이랑 작은 뚱땡이가 있는데, 작은 뚱땡이 애들은 제 탄을 모두 소비해야만 죽는 어... 아주 노력의 결과로 인해서 죽을 수는 있겠지만은 어... 보통 뭐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어... 가방을 가지러 왔습니다만 생각처럼 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도망치러 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유인기도 하나 따놔주고 어차피 죽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마냥 신나게 도망가주면 됩니다 얘는 가까이 있으면 그냥 호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싸주시면 돼요 아 거기서 그렇게 튀어나오는 건 어딨냐 그런 법이 정말 매너가 싸가지 반맛이죠? 저거 어떻게 하냐고 저거를 여기 있는거 먼저 합시다 이거 좀 위험하네요 저희는 화염방사기를 휘두를 것입니다 전기장 발생기를 이용해서 녀석들의 움직임을 멈춰보도록 하죠 저리야아유이 드리... 방패로 막아! 이 미친놈이! 아! 쳤냐? <웃음> 나쁜 녀석들? 멍청한 녀석들이 용암에서 불장난을 치고 있군요 이렇게 무한정 계속 쏟아냅니다 적들이 이걸 언제까지 잡습니까?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게 낫지 아 세상에 <웃음> 이럴땐 어떡한다? 응. 말이 필요 없죠? 어느새 샘플이 14개 15개 많이 모였네요 정말 많이 들어 먹었네요 똥개들 조심하고 똥개들은 제가 어, 아군에게 왈따고 알림을 할수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엎어트리는 것만 조심하면은 굉장히 손쉽게 박살낼 수 있습니다. 아또 여기서 개 난리를 피우죠?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가방을 슉집고 쫓아오는 거를 막아서 내려놓고 해서 도우미가 들어왔네요 레벨 50입니다 레벨 50 대체 어떻게 찍는 건지 참 궁금하네요 어 저거 플레이하는 방식을 보니까 어, 숙련된 건지 아니면은 숙련된거군요 간혹 어.. 무슨 오토에임 비슷한 트레이너를 쓰는 요상 꼬레안 애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면은 같이 맞게 됩니다 그쵸? 보통 이럴때는 버려야돼? <웃음> 같은 팀을 버려야만 내가 살수 있는 것이다 탱크가 이제 제를 봅니다 저 데미지도 안들어왔는데저 뭐하는건지 모르겠어 <웃음> 탄나깝지 않아? 이거 무반동총 있잖아 이거 써 저걸로 없된네요뭐 끓일테고 어, 아이고 처음 죽었습니다 이 화면 하나를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플레이하가오저 뭐가 빠졌다? 자 이럴때는 이렇게 싹 던질 준비를 하고 같이 살아나는 겁니다 굉장히 하죠따라된아 저것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죽이는거야 이거 어? 아 뛰어라! 안돼요! 살았다! 어이 용암 나 용암 나 갓대갓대갓대아한 뜨거, 뜨거, 뜨거. 바퀴 돌자, 친구야! <웃음> 저거 못 비비기, 못 비비기 했어, 저거! 저거 그냥 버립니다. 왜냐면 아이템이 없기 때문이죠. 버리고, 딴 데로 쪼금 멀리 가가지고 어, 살리고 오는 겁니다. 이런 데서 에 살리고요. 아! 미친. 뭐하니? 아. 아. 아니, 드론을 왜 저렇게. 챙기고 온 거야. 아뜨거라. 가자 가자. 정말 활성화 시키면 우리 나갈 수 있어. 어..너무 많이 말했더니 또 졸림이 이제 다시 오기 시작하는군요 사실 졸림을 쫓기 위해서 계속 독백을 한 것이었는데요 어, 약발이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션을 하나를 꿈 마치고 저는 꿈나라로 가봐야겠어요 그래야.. 저녁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그때 다시 방송을 할수 있겠지 오늘 밤에는 대바대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대바대를 일단 녹화해 둔 거가 있고요. 예전에 했던 녹화 영상도 있고 하니까 그걸 한번 보여주고 그 보면서 약간 좀 감을 익힌 다음에 음. 감좀 익힌 다음에 그다음에 게임도 한번 해보고 대바대 이제 좀1일 퀘스트 끝나면은. 어... 세키로? 어, 엔딩까지 마저 보는 걸로 가 나... 어이구야! 어 피하는 거 보셨습니까 방금! 아... 졸려도 이 반사신경이 뛰어나! 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것같요 <웃음> <웃음> 결국 자화자체이 지나지 않는 것을 힘내라 힘 우리 팀 힘내라 힘 힘을 내라 여기다 살리면 바로 뒤져버리죠 제가 착륙 지점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하죠. 갖고 오면 됩니다. 어 탱크 멈춰. 어 무반동 무반동 먹어 임마 이거 왜안 먹어? 어야안 죽었어요. 써리 30이래 c o n d s 30 seconds 30 seconds 30 seconds 30 seconds 30 s e c 하! n <웃음> 어디서 살아남은 거냐 어? 위에서 살아났어 대단해 들어가자! 무사히 탈출했다고? 저, 저기서 펄스 타자 죽겠는데? 와 운이 좋았구만 야 대전차 무기에 그냥 1회용... 아 저거 쿨다운이 있는 거지 참 무기를 사용하긴 했는데 전혀 쓸모가 없었죠? 어. 이 난이도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어. 따다다따 고작 6099. 오! 레벨업! 준이로 승급했습니다. 진급했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군요. 쟤는 레벨 50이라서 레벨업이 없죠? <웃음> 그래서 오늘 아침. 영상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자야겠어요. 너무 졸려. 오늘 쉬지만은 내일 일을 하러 나갈지도 모른다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 좋아요랑~ 구름~ <웃음> 해결 <웃음>